이 기다려 빨리 앉아 엎드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잘 하셨어요? 새일 있나요?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 실물로 처음 보셨죠? 진짜 아, 은천이새 그래? 너무 사랑스러워. 털이 <웃음> 진짜. 저 오랜만에 또 서울 같아요. 와가지고 응. 지금. 털 이렇게 만져보면 응. 감동받아. 어. <웃음> 감동받을지 경이 너무 어. 몸시래 <웃음> 몸시 <웃음> 지금 어떤 연습하고 있어요? 지금요 비밀이에요. 그런 기엔 너무 주지롱인데요? 저희 지금 네. 어, 예. 음, 아. 지적지 마시고요. <웃음> 콩이 소리 질러. 어디갔니? 여기 안녕하세요. 이 분의 인보컬저 은지입니다 그, 부산만 아닌 것같아자 <웃음> 콩이씨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태양이가 전 동기를 좋아하는 정콩이입니다 응. 자 리더언니 잠깐 스포 괜찮나요? 천천히 야돼 괜찮나요? 남주씨 하나 둘 시작 나나나나 뜨뜨오 홍이 래 @노래 나래 @노래 나나나나나 귀여워 @노래 @노래 노오 @노래 노